자, 배달 왔습니다. 감 진짜 예쁘다, 이거. 아 우와! 회오리! 회오리! 아, 해오리성수하셨다 사장님 성기 중이 어, 정상이야. 대박이다. 네, 저렇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와, 갖고 온 건데 작년에 아주 대히트였죠. 맞아요. 맞아요. 음. 자, 오므라이스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 아, 야식이다. 아, 죄송합다 아, 아, 맛있어요? 무서워. 와우! 와, 너무 맛있다. 설마? 오! 맛있어 와, 예쁘게 잘 드신다. 아우야. 예. 네. 유미가 봐도? 계란 진짜 부드럽다. 이 밑에 소스가 애들이 와. 되게 좋아하는 소스야 이 오므라이스를 이렇게 좀잘 볶은 것 같은데? 뒷 끝에 이렇게 올라오는 향이 되게 좋은데? 아미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씨 너무 멋있어 맞아. 네. 여기야! 와! 와. 와. 이이 엄청나게! 오! 걸이! 와 진짜! 오. 근데 괴로워 보이는 건 뭐죠? 아. <웃음> <웃음> 일단 밀어넣고! 아까 제가 저랬거든요. <웃음> <웃음> 아까 아유미 씨 표정이 보였어요. 딱이표정이에이 아, 그 표정이었어 아, 제가. 아, 갑자기 야. 화가 오는 거 점점 속도 떨어지는데요? 권혁 씨가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아, 벌써. 아, 소영은좀 아, 남아있어, 요소영은 우리 소영이 형은 괜찮아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구도가 권혁 대소영 암이 돼야 지맞 아, 맞아 맞아. 정확하다. 먹객은 뭐 지금 어때요? 지금 4대5를 뒤쳐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암이 언니가 그래도 지심이 조금 있으니까. 네. 조금 있다가 나중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음. 그니까, 귀심이 그니까요. 한결같아한결같아 근데 막상 막하다. 와! 현재 소영 아미팀이 8그릇, 야식이 권리이 9그릇 비워내고 있습니다. 탈이테입니다 <웃음> 우리 아홉 소스 먹었네? 9개, 7개. 우리 이거 2개, 두개 더하면은 이크 개. 홍박스테이크가 홍박스테이크가 홍박스테이크가 홍박스 아니, 아니, 지 여러 가지, 가지 생각하는구나. 어, 먹을까요? 카레 하나, 요나 샐러드 샐러드 샐러 하나, 하나, 음. 샐러드. <웃음> 샐러드. <웃음> 샐러드 하나, 하만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시켰다 하나, 하나, 아나하 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하나, 하 응, 샐러드로 하면 어, 어, 어. 아, 나 이거. 아, 나는 안 먹어. 죽자, 그래. 오늘 죽어보자. 어, 어머님이, 어머님이 완전 놀라셨어요. 어머니가 응. 전레절래 하셨어요. 카레하고 샐러드예요 네. 가라계랑 네. 자, 제한 시간은 30분 남았습니다. 어, 추가로 시킨가. 응, 응 추가야? 응. 자, 접시. 13대 11로 이기고 있습니다 역전했습니다